오늘은 저희가 크로스핏에와 있는데 제일를 이끌어주신 선생님을 따라 오셨습니다 네. 너무 티를내시는데까루가 네. 와. 와. 아. 아. 오늘 직접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아. 아. 제일 형님이 경기 뛰고 오셨어요 네. 우승하고 오셨어요 아, <웃음> <웃음> <웃음> 오늘 종류가 어떻게 돼요? 워머 먼저 하고 동력 트레디밀에서 달리기 그다음에 바이크 에르그 저걸 같이 할 건데, 이제 두 개를 같이 섞어가지고 할 거예요. 기말 필요 없이 네. 바로금 네. 바로 들어가지고 바로 바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걷기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발끝을 쭉. 이워밍업이 제일 중요하거든. 네. 이번에는 무릎 당기면서 앞으로 쭉 네. 나갈게요. 어, 어. 저, 저기 질문인데 선생님. 네? 선생님 안 하세요? <웃음> 네, 저도 저, 지금 뒤에 조금씩 하고 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오케이. 오늘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완주해야 돼. 던지자세 가신 상태에서 뒤로 쭉. 그래도 허리 다치지 않게 엉덩이 있는 데다 힘잘 주시고. 워업할때 뭐, 뭐, 이제 약간 겨드랑이가 촉촉해질 정도로 오. 했어요. 네. 되게 촉촉해. <웃음> 스키핑 이렇게 다리 하나로 쭉. 출발. 쭉. 마지막으로 하인이 한 번만 더 할게요. 하인이 아까 했던 거. 출발. 고. 오케이, 가서 물 한번 드시고 오늘 끝나고 밥 먹어볼까요? 아, 오늘 손님 찾으려고 왔는데 먹으세요? 고구마 먹는데 뭐 알았어요, 맨도에 좀 보지 말고 맨도에 레버 같은 소리 하고 <웃음> 야 지금 내 힘이 있다고 천이백이 넘어가지 그니까레버야기잖아거 가. 오백 회가 아, 일로와. 아! 일로와. 아! 정찰 차려야 돼 형님, 형님 정찰 차려야 돼요. 이러면 저기못 이겨 형님.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올려야 돼요. 이거 첫 넘어야 돼요. 첫 넘어야 돼요. 밟아요. 어.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 짜내는 거 있잖아요. 다시 전에 대회 1등할 때, 그래. 가야지, 가야지. 이거 뭐 긁어야지. 올 가려야 돼요, 올 가야지, 가야지. 아, 불러! 아, 불러! 할수 있나? 아, 아, 아 빨리, 빨리 끝나, 아아이 아유, 아. 아. 아. 아, 아. 아 땀이 나아아 아유, 아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이거 정말 했 l 요진 e on 너무 싫 i 너무 싫어 너 있으니까 무시했는걸 가보가 프로그램 너무 운영했어요 근데 두번를잘맞고 쿨링했어 아 멋졌다 쿨어아 진짜 겠지야